얼만나잘 나오면? 아니, 어 되는. 한, 아, 전, 위... 한 분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이거 방금 거. 아, 새로 고치니? 음.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고치지 않아서 지금 지금 안 들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영상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영상 있습니다. <웃음> 지금 영상은 있긴 해. <웃음> <뭐지>? <웃음> 지금 지 라이브 가 <웃음> 지금 안 뜨긴 하는데. 응. 떴어요.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오나 보다. 눌러봐봐봐 그 사람들 들어 d o n 어? 안들어 w 죠아이 n t 가 종료됐대 다시 해야 되 n o w I don't know. I d o n 고 know. I don't 올라오 w I d o 아그 k 뜨면 들어가면 될 t 같아 아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여기 w I don't k 거 o w I don't know. I d o n 일단 오신 것 같아요. 인사드릴까요? 네, 라 자, 인사드요 두, 세, 박. 자, 일상 둘, 셋,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맛있네 이거. 됐어요. 아, 이거 좀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아래로 나 됩니까? 아, 너무 진심이 나오고 네 네. 아무튼 어어요 아, 아, 얘기 좀해목 너무 아파. 말을. 아, 아니야. 약 소리 너무 많이 었다 아, 목이.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멋있던데요? 라이브 너무 잘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무 아, 아, 좋은 공연 음. 많이, 많이 봐가지고. 아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 러분 덕분에 네.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네. 아쉽게 네. 상은 음. 못 받았지만 그래. 그래도, 그래.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그래. 아니, 네. 아니 뭐 놀이 놀이 된거만들스럽지니까 그럼요. 좋은 경험 한 거예요. 솔직히 맞아.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슬플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이, 대단한 네. 일이에요. 우리. 전혀 슬프지 않아요. 응. 누가 슬퍼했어요. 열심히 슬퍼 슬퍼 제가 하신 제가 하신데? 제가 좀 슬퍼. 아, 그래요. 지금 자기 최면 같은 다만, 거죠. 나 진짜 슬. 윤기 형이 그 우리 그 팝드어 나올 때아아 아, 아, 그룹 주었었나? 물론.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나좀 긴장. 나 이러고 있어. 있어. 맞아, 맞아, 다만 이제 이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그치, 수 있다 그치, 이런 생각이 아, 컸어가지고 아니, 그래, 그게 네. 좀 많이 아쉬운 거 같아. 그래도 하는데. 아나이 그래서 나 지민이랑 바로 하자. 그랬다 그랬다 그랬다. 아니야. 어떻게? 그지. 아 됐어요. 아니 솔직히 뭐 아, 기분 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아뭐 근데 난 지금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음. 오늘 슬프고 네. 내일 괜찮으면 되죠 아니죠. 오늘 좀 마음껏 저희끼리 좀 이렇게 네, 하고 아니 일단은 뭐기분적으 가려고요 내일 일단 은뭐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니, 근데 이게, 맞아. 맞아. 이게,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뭔가 많은 것들이 스쳐지다가 와지고와뭐 포퍼도 진짜 열심히 준비하게 아, 됐고 과정들도 뭐, 약간 그나곤했잖아요 사실 네, 저희가 과정이 그 우여곡절을 좀 알았네 저희가 아, 이제 그두 그러니까. 그 명이 뭐막 아, 어. 어떻게 되고 막뭐 진영 손, 손가락 손막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저희 네 명이서 안무했었죠 네 명이서 안무를 한 일주일 했죠 그래서 사실 네명이서 안무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영상이 나중에 나가긴 하겠지만 이게 뭐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웃음> <오, 웃음> 어렇 근데 샴페인 좋지 싶 괜찮아? 네, 뭐 하나도 안 샀어요 지금 괜찮아요, 내 손가락 맞았어? 샴페인, 샴페인? 놀라서 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 감상합니다 어, <웃음> 네, 그거는 뭐 그냥 지금, 샴페인 투구 <웃음> 조심해 제가 미안한데 지금, 그걸... 괜찮아? 괜찮 아, 조거너이 놀랐어 진이요. 이요 진이요. 진이요. 이 너무 진이었어진이었 아, 그거 너무 이요 이거 는이요 아, 이거 이거 너무 진이 아, 이거 너이요 아, 이 음. 단체로 맞춰봤자. 아, 그렇지. 이게 상황들이 있 막은 날에 이제 어제였죠. 어. 어, 어, 어제. 어, 어제, 네, 어제 네, 하루 네. 딱 맞춰보고 어. 오늘 무대 올라온 건데. 그 웬일...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나,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진짜 아, 진짜 최선 을 최근에 즐거웠고.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웃음> 그러니까 아 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웃음> 이런 생각도 <생각하고 웃음> 들어가는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도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했어. 좋은.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웃음> 좋은 미안.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하죠